네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네. 45살 황성호입니다. 네, 네, 네. 네, 네.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코글이 있었던 건 아니고 뭐 30살 그때부터 음. 코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. 사실 자각하게 된 거는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잠을 잘때 음. 숨을 안 쉰다거나 코글을 음. 심었다고 그래서 불평을 늘어나서 음. 그때부터 자각을 하게 됐고 음. 방에서 쫓겨난 적은 없으시고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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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래서 그 검사 결과 좀 심각한 무흡증이 있다고 결과가 나와서 음. 의사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, 바이오 가드를. 음. 그때부터 이제 착용을 하게 됐고, 음. 그러면서 이제 착용한 후로부터는 이제 낮에 졸립거나 아니면 뭐 피곤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져가지고 음. 상당히 효과를 보고, 그러면서 한 10년 정도 착용을 하다가, 음. 너무 좀 그~ 장치도 오래되고 그래서 음. 또 새로운 사 세대 바이오 가드가 나왔다고 그래서 요거를 음. 한번 청해보면 어떨까 해서 보셨구나 음, 그~ 천십년 전이면 어~ 우리 바이오 가드가 꽤 오래전 모델인 것 같은데 음. 처음에 바이오 가드를 착용하셨을 때 다른 불편함은 없으셨어요? 처음 착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입에 끼우는 거기 때문에 입속에 들어가면 자기 전에 좀 불편하고 이물감도 음. 있고 해서 불편한 음.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음. 뭐 어느 시,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음. 네. 그래서, 네. 음.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는데 음.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장치를 음. 받아봤는데 음. 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. 네네네 네, 네. 보시면 네. 이런 식으로 예 네, 생겼습니다. 그래서 네. 이거를 끼우고 네. 네. 이렇게 끼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화하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워요. 마이크를 이렇게 한번 치워 줘 보세요. 아, 얘가 안 보여서? 네, 네네. 네. 아, 네, 네, 네. 기존 장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, 네. 대화하는 게 좀, 혀가 아무리 자연스럽지 어. 못해서 어.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, 어. 이거는 좀 어. 많이 자유스러워져서 어. 어. 어. 그런 것들은 많이 나아졌습니다. 아, 그러시구나. 착용감? 착용감도 그전 제품보다 많이 편해졌고요. 음. 이물감도 훨씬 덜해져서, 음. 적응하는 데는 훨씬. 음. 어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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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오버드가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수준이기 때문에. 항상. 음. 그리고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음. 여행갈 때거나 음. 그 때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아. 매일 착용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시구나. 네, 네, 네. 그래서 이제는 그 아내분이 짜증을 안 내시겠네요. 요새는? 네, 뭐, 코 보는 거에 대해서는. 음, 이제. 아, 그러시구나. 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